예, 이번 시간엔 인텔 오픈비노 툴을 서드파티에서 제작한 엣지 AI 슈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AI 슈츠는 인텔 오픈비노 툴킷을 내장하고 있어서, 인텔 오픈비노, 이전 시점에있던 인텔 오픈비노 툴킷에 해당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어, 프리, 이미 교육이 된 모델들, 그리고 디플레멘트 위자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서드 파티 SDK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뭐 개발비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오픈비누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보다 사용자가 손쉽게 확인해 볼수 있도록 만든 툴입니다. 오픈비누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일일이 다 커맨드를 치면서 뭐 빌드를 하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해야지만 이와 같은 결과값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엣지 AI 슈트는 오픈비노트를 다 안에 내장을 하고 보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유지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결과값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 사용자가 보다 친숙하게 AI 기능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엣지 AI 슈추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윈도우 10 LTSC 1809 버전 이상에서 동작하며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업체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인텔 오픈 기능과 같이 동작하게 되는 모비디우스 칩셋이 내장된 카드이고요. 카드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인식되면은 아까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이전 시간에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모비디오 스 칩이 인식되는 것을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엣지 AI 슈츠 설치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오픈비누를 설치하기 전에 이전에 뭐 CMake나 파이썬 뭐 같은 여러가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엣지 AI 슈츠는 단지 고객의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타이피컬 선택하고 인스톨만 눌러주게 되면은 모든 설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텔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CMake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좀 오래 진행되긴 합니다. 그런 설치 과정이 끝나게 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엣지아이 슈트에 대한 간단한 내용 및 실행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백그라운드에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에 보시게 되면 HDDL, VPU가 실행됐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용 해 간단하게 추론 작업을 해보게 되면 퀵 스타트를 선택한 이후 내가 하려고 했던 뭐 퍼스널 디텍션이나 아니면은 페이셜 디텍션 같은 걸 선택,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고 이후 소스 코드를 동영상 파일로 할지 아니면 USB 캠으로 해서 입력을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해당 과정이 끝나게 되면 소스 해야 되는 동작과 소스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게 되면 이후 내가 어느 디바이스를 통해 가속을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뭐 CPU나 GPU나 VPU 세 가지를 다 놓고 각각 성능을 체크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벤,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벤치마크 VPU로 측정했을때 아래같이 데모 화면이 나오면서 사람인식, 트럭인식 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트레이닝된 모델을 사용해서 잡기 잡고 있기 때문에 각 인식된 사물체에 확률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기능을 썼을 때, 해당 장치를 썼을 때, 몇 초당 몇 프레임이 되는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 퍼스널 디텍션을 실행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퍼스널 디텍션을 선택, 컴펌, 선택할 비디오, 그 다음에 VPU 또는 뭐, GPU, 그런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바로 위와 같은 동영상이 마찬가지로 실행되면서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러니까, 가중치로 뭐 사람으로 인식되는지 여부가 표시되면서 그 FPS 초당 몇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이후 모델런처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런처에서는 자기가 해보고 사용해 보고 싶은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해당 모델에서 그 모델을 트랜스레이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추론 엔진은 모델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모델을 트랜스레이트 해서 중간 파일로 만든 다음에 추론 작업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에 대한 설명은 아래서 볼 수가 있고요. 그 해당 모델을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커맨드 창이 뜨면서 그 모델을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모델 변환이 끝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석세스 화면이 출력되면서 추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파일에 OK, Continue를 누르고 추론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커맨드 창이 뜨면서 해당 컴, 해당 변환된 모델을 사용시에 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몇 프레임으로 되는지 등의 그 다음에 사람을 인식한 확률 등그 부분이 같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뭐 YOLO라든지 뭐 s s d 인셉션이라든지 여러가지 항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페로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은 뭐 테스트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텔 오픈비누에서 설명했을 때 벤치마크를 이용 그 온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명령이 아니라 단지 시스템 모니터링을 선택 후 보시, 보게 되면 은 각각 퍼포먼스가 시간별로 얼만큼 사용되었는지 CPU, GPU, VPU 지금 같은 경우 CPU 사용률이 올라간 걸로 봐서는 CPU를 사용했을 때이 시간에 거의 9 0에 근처에 가까운 성능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 시스템의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서 v p o s 나 gpu나 cpu 등의 벤치마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내가 구성하려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를 더 쓰면 되는지 성능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VPU의 온도 체크하는 부분은 아까 그 o p e n v 파일 수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e 음, d AI 추후 OpenVINO Deployment Tool e r n g e x t e n a HDD c o n 안에 h d d 서비스점 c o n 파일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오픈비노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해당 툴을 수정한 이후에는 사용률 및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비노 툴은 아무래도 앞선 시간에 보게 되면 일일이 다 커맨드를 치고 위치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실행하는 데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서더파티 툴은 그런 번거로움을 좀 제거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시스템의 구동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뭐 벤치마크나 온도 정보 그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드파티 앱인 엣지 AI, AI 슈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